넌 생각보다 더 잘생기신 거같 안녕하세요 메뉴거든요? 메뉴 골라보세요 프레스 원래 섭취 좀 해요? 아니요 아 그러면 임팩트웨이가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어떤 맛으로 좀 제가 타드릴까요? 아 자콜리맨트? 아, 민트 좋아하세요? 네 좋아해요 <웃음> 어! <웃음> 날씨가 더워 아 덥죠 덥죠 <웃음> 고생하신 콜이 미션 어르다 <웃음> 얼음이? <웃음> 아, 저희는 최고급 원재료 마이프로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오! 맛있어요 맛있죠? 네 그렇죠? 민트 맛이 맛있는데요? 네, 여성분들은 이 민트 맛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운동 경력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? 저 이제 두 달? 아, 이제 <웃음> 운동한 계기가 뭐예요? 운동한 계기요? 네. 바디프로필을 찍어보자 아 <웃음> 그런 도전이 좀 하고 싶었구나 맞아요 지금 목표가 바디프로필이 다이어트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뭐 많이 안 먹고 있어요? 많이 먹고 있어요 아 지금 뭐 운동 중에 잠깐 들리신 거예요? 네 운동 중에 이 <웃음> 오케이 운동 중이면 마차라떼 있거든요? 마차라떼 드릴까요? 알겠습니다 자 마차라떼 아이스 어때요? 민수관 나 때만 아 그래요 제가, 제가 저도 좀 먹어봐도 될까요? 그래, 네. 저도 이게 처음이라서 먹은 뭐 적이 없어서 다른 것다드릴까요 <웃음>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여성분들이 지금 다 맛있다 그랬거든요. 본인 입에도 맞나요? 네 어, 어, 이거를 이제 18g 정도 돼요 닭가슴살 음... 100g 정도 근데 생각보다 응. 맛있는데 네. 아, 여성분들이 확실히 민트를 되게 좋아하세요 여기 저기 저희 프로틴 메뉴에요 뭐,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저희가 오늘 또 처음 뵀으니까 시원하게 말아드릴게요 네. 그래이프? 예. 오케이 그 초이스는 피치 아또 클리어로요? 네. 저희는 또최고급 원료만 씁니다 쌈다세 <웃음> <웃음> 시원하게 받아 드릴게요. 제가 올해 3 5이에요 완전 형이기 때문에 편안하게.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하지 말고. 원래 아, 프로틴 드셔보셨어요? 네. 네. 그 프로틴 원래 드시는 게 아마 어, 이런 스타일이었을 거야. 이거. 이렇게 좀 가루가 좀 두껍고. 네, 클리어 웨이는 좀 다른데 뭐 처음이니까 좀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. 아, 색깔 쩐다. 색깔이 아, 이쁘다. 오.. 오 이것도 색깔이 좋다 어때요? 맛있는데요? <웃음> 맛있어요? 어때요? <웃음> <웃음> 어, 아, 맛있어요 아니 남겨줘 아오 그냥 먹어봐 어, 둘이 한번 바깥도 드셔보세요 다 먹었어요 어, 좀 타드릴까? 어.. 아니 좀더 타드릴게요 어차피 같은 제품이니까 어때요? <웃음> 뭐어더 맛있어 이게더 맛있다 이거? 이 어, p g 가더 괜찮아요? 단백질 프로틴먹어봤다 그랬잖아요 이런, 이런 깔끔한안 나오는 거 알죠? 우유 맛 나는 거 알죠? 맞아요 저도 클리어만 먹어 나는 저거를 15년 동안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맛을 계속 바꿔요 안 질리기 위해서 그런데도 질리는 거야 근데 이제 이 클리어가 나와서 이거만 먹어요 뭔가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서 근데 두 분께서 마, 많이 안 먹어봤으면 저 그냥 웨이 프로틴으로 해도 돼요 근데 좀 나중에 질린다 이러면은 이런 클리어웨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틴이 좀 필요하신가요? 제가 뭐 봤을 때는 잘 몰라서 네. 좀 추천해 주시는 아, 걸로 추천. 네. 프로틴 드시고 계세요, 원래? 최근에는 좀안 먹고 있어요 경험은 있어요? 네네 그러면 제가 와서 클리어웨이로 드릴게요 클리어웨이 네. 어떤 게 취향이십니까? 화이트 피치로 화이트 피치, 오케이 이게 이제 클리어웨이예요, 화이트 피치인데 한번 가루 한번 볼래요? 이게 가루 날리는 거 보이시죠? 네. 굉장히 입자가 작아서 처음에 하실 땐좀 조심하셔야 돼요 대신 좀 비싸 음... 저도 마이 프로틴 제품 먹고 있긴 한데 아 진짜요? 어떤 제품 드세요? EA 아 EA 예요이에이가 e 좋지 음, 어떤 거요 네. 괜찮죠? 맛있어요 네, 이게 단백질 느낌 잘안 나죠? 음... 이게 확실히 뭐 쉐이크라고 생각되는 맛이 아닌데? 예. 네. 어. 그냥 무슨 음료 같은 느낌이라서 저도 이 제품만 먹습니다 그 오늘 불금인데 이렇게 운동하신 이유가 있나요? 지금 불금은 원래는 헬스장이 죽어요, 데드존이에요 그래서 오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좀 와. 널널하게 쓸수 있으니까 개인적인 목표로 뭐 프로필 준비도 좀 하고 있어서아 프로필? 네. 언제 정도 생각하고 요 6월 말에 지금 예약돼 있거든요 6월 말에? 네.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프로필이 아니 근데 맛있으신가 봐요 네, 맛있어요 진짜 <웃음> 어! 안녕하십니까 덤도 많이 나고 지금 뽀삐이괜찮은 많이 되셨는데 어우 필요하죠? 오 단백질 필요합니다 저희, 저희가 준비한 메뉴인데 혹시 뭐 원하는 맛이나 종류가 있으실까요? 애플 크럼블이요 애플 크럼블? 네,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거 때문에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밀크 밀크! 아, 어, 알겠습니다 우유라서 살짝 굴축한데 저도 처음이라서 조심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네. 저, 저랑 같이 한번 건배 해 네. 반갑습니다. 음, 맛있어요. 일단 맛있고요. 일단 맛있어요? 네. 약간 바닐라 향도 나고. 음, 저는 좀 냉정해요. 이 프로틴 맛에. 프리라서 우유랑 좀안맞는것 같아요. 물로 한번 제가 한번 타서 조금만 드려볼게요. 조금만 드셔보세요. 조금만. 저는 솔직히 우유가 더 아~~ 되게 단박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<웃음> 네. 저는 물이에요 저는 지금 약간 좀 연하게 향만 나면 좋거든요 운동 유튜버 많이 보세요? 그.. 가, 김경... 강경... 김강.. 강민이?! 강민이도 요새 되게 인기 많은 운동 유튜버고 마랑이라는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구독할게요 <웃음> 뭐 애플 크롬보 커스터드 드셨는데 총평 한 10점 만점에 몇 점이다? 9점이요 어 진짜, 진짜 좋아하시는 거, 진짜 좋아하시는구나. 아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<웃음> 운동 하고 오신 거예요? 어, 네저 아까 했는데 아직 못 먹었어요. 아, 오전 이... 타임 놓치 안. 네, 3 0분넘어버렸습니다 아, 괜찮습니다. 한 시간까지 괜찮습니다. 네. <웃음> 좀 뭔가 색다른 맛이 색다른 있을까요? 색다른 맛이면 클리어웨이로 가시는 게 좋아요. 어, 그럼 이걸로. 아, 와이피치. 응. 바텐더 같으시네요. 음... 이뻐요. 아 그래. 멋있다. 보여드려요? 보여. 어, 멋있다. 오. 조명이 잘안 보이네. 아, 어두워서. 이 어, 특성상 한 3분 정도만 기다리셔야 커플 내려가서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. 커플 드시고 싶은 분들은 단독 있는데 추천은 이 커플 없이 드시는 거. 아, 어, 네네. 쇼룸 한지 얼마나 되셨어요? 저는 제 비키니 선수 모델 하고. 오 여기서 트레이너도 하고 있고 저그 벌크업 하실 때 옆집 강아지랑 대화하는 거 보고 많이 오셨어요 <웃음> 네. 뭐 하는 게야? 어? 뭐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어? 네가 어? 잘했어 지금? 그 최근에는 그 설기관 선수 하고 아... 어, 영상 바디베리 인이괜죠어 네네 아... 이웅승 선수고 진짜 보니까 좀, 어떻게, 좀 어때요? 어, 어 생각보다 더 잘생기신 거 같아요 생각보다.. 아무것도 아니야 나 행복할게 살짝 거품 내려와서 드셔보실래요? 아 없네 어, 잘 먹겠습니다. 네. 아이고, 원샷, 원샷 스타일이시구나. 어, 맛있는데요? <웃음>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라서. 어, 네. <웃음> 어, 너무 맛있다. 네,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먹을 때는 2%만 난다 이래서 좀 많이 놀라세요. <웃음> 사실 저희가. 아니 <웃음> 이제 많이 힘든 겁니다 어차피 장사도 안될것 같으니까 <웃음> 네, 이거 선물 드릴게요 아 진짜요? 네들어갑습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네, 네. 자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네요